약 먹고 고야자 약 먹고 자밥 먹고 밥 먹고 약 먹고 아이 착해요 씹어야지 씹어야지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졸리면 눈감아 봤자 졸리면 눈감아봐 아이고 졸리면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,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아이고 아이고. 먹고야 하치 입으로 쏘. 아이고 잘 먹어요. 자, 자, 자, 하치가 먹어. 하치가 먹어. 하치가. 하치가 스스로 먹어. 그럼 너 갖고 간다. 그럼 너 갖고 간다. 그럼 네가 먹어. 누나가 다 먹여줘야 돼 이렇게. 너가 먹어 이제. 하치가 먹어. 누나 갖고 간다. 누나 가지고 간다. 누나가 다 갖고 간다. 누나 가 먹어야지. 이봐 네가 먹 네가 먹고 싶으면은 네가 먹어야지. 근데, 코코는, 너가 스스로 먹어, 응? 하치야. 아이고, 어, 조심해, 부딪친다 어이, 떨어졌다. 하치야. 밥 먹는 거는 누나가 먹여주기 전에 먹지도 않으면서, 코코는 아주 환장하고 먹는구나. 오, 맛있죠. 오, 맛있죠. 순삭이다 진짜. 네? 아주 순삭이에요. 다 먹었어. 이게 조그만 거. 어? 어째 이게 조그만 거. 조그만 거. 에이, 에이. 여기 한개 있지. 아 이거 다 먹었죠. 어우, 덩했다 오, 이거 잘했어요. 라이언. 잘했어요. 라이언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음. 같이 먹었으니까. 덴탈 취한 게 먹어? 응, 먹어? 아이고. 음. 같이 먹어? Okay. <laughs>